스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멋쟁이들은 바지를 평범하게 입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지가 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가벼운 티셔츠에 포인트 바지를 하나 입는 것만으로도 그 무드를 확실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아오레가시의 슈메터링 패널 서드커튼인팬치고요 이름 너무 길어서 그냥 나비 바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발매가는 360유로로 정가로 구매한다면은 한 4-50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저는 젠테스토어에서 29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바지를 사기 전에 나비 자수가 들어간 카미온 뮬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세고 할인이 잘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맛만 다시고 있던 찰나 세일 시즌에 맞춰 가지고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가격이 훅떨어지더라고요 혹시 구매하실 분 있으시다면 뒤에서 다른 구매처를 소개해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처음에는 프린팅인 줄 알았는데 가죽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또 다른 흰색 가죽과 스웨이드 같은 소재가 나비 모양을 완성시킨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것 외에는 투명 라벨이라든지 엉덩이 쪽 들어간 일자 절개 포인트 아우레가시 바지 대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우레가시 바지를 보시면은 포멀컷, 세컨드컷, 서드컷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허벅대인 저는 주로 서드컷 라인을 많이 구매를 하고요 가장 여유있는 핏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3 사이즈 정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서드컷 자체가 굉장히 여유있는 핏이다 보니까 허벅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핏이고요 마르신 분들이 입으셔도 요즘에는 워낙 와이드 핏이 대세니까 거기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좀 마르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는 두 사이즈까지 도 다운해서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빈틈없이 빵빵한 그런 체형이기 때문에 정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검은색 신발에 검은색 티셔츠를 매치를 해도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무릎에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도 가볍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 무릎에 이 패널 디테일이 땀이 많이 차긴 해요 가죽 소재다 보니 여름엔 어쩔 수 없이 땀이 차는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허리도 굉장히 여유있고 허벅지도 여유있고 기장감도 여유있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모든 걸 갖고 있는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굽이 높은 샌들 그리고 굽이 낮은 샌들 두 가지를 신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굽이 높은 샌들을 신었을 때는 땅에 끌리지 않는 그 정도의 적당한 기장감이었고 낮은 샌들을 신었을 때는 땅에 살짝 닿는 그런 루즈한 기장감이 표현이 돼가지고 바지가 땅에 끌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굽이 낮은 신발보다는 높은 신발을 신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런 가죽 신발류들이랑 매치를 했을 때 가죽 패치와 조화가 잘 어울려져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가벼운 샌들, 가죽으로 된 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바지입니다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부츠까지 신어주면 가죽 자켓이랑 코디를 했을 때도 좀 위아래로 가죽 소재가 잘 붙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허벅대 바지로 소개해드렸던 모드나인의 모드1W 핏이랑 비슷한 사이즈감인데 같은 33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아오레가시는 좀 거칠게 투박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모드나인 조금 더 와이드하고 기장이 긴 느낌이 있어서 둘 중에 뭐가 좋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게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구매처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구매했던 젠테스토어는 품절인 상태라 구매가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OK몰에서 지금 50% 넘게 할인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30만 5천원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가격이 29만 6천원이지만 OK몰은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젠테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ME 스토어에서도 제가 오래가시 제품 많이 구매하는데 여기는 지금 썸머 세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20% 추가 코드가 발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349달러인 제품을 196달러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YME라는 사이트는 150달러가 넘어가면 관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한 가격에 관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0만원 초중반대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냥 머리 아플 바에 오케이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오레가시 나비 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제품까지 어떤 이유로 구매를 했는지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